스윙 쭉갈때 그렇지 이렇게 어깨랑 팔이 같이 움직여야 돼 지금처럼 세트로 같이 움직였다가 꺾어서 스탑 자 그럼 몸은 일어나면서 돌고 팔은 아래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내려오고 이때 양팔이 같이 모여야 돼 이렇게 여기서 왼팔은 냅두고 지금 오른팔만 모이려고 그래 왼팔 쪽으로 그게 아니라 왼팔과 오른팔이 같이 모여야 돼요 이렇게 자 백스윙 돌면서 뻗고 스탑 꺾어서 잡고 여기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으면 여기서 천천히 다운스윙 이렇게 허리가 돌면서 살짝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서 다운스윙 이렇게 자 돌면서 스탑! 자 그랬으면 여기서 자, 허리 쭉 하죠? 그때 이렇게 멀게 멀게 이렇게 돌면서 뻗고 높게 거기서 다음 자세 그 다음에 피니쉬 훨씬 낫잖아 이게 높게 다음 자세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이러니까 똑바로 잘가볼 네. 그냥 느렸어요 오케이 자 그럼 드라이버 넘어가 돌면서 쭉 가서 높게 만들었죠? 자 그럼 여기서 두번째 포즈 만들 때 여기서 넓게 들어와야 돼 이게 렇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가파르게 들어오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게 들어와서 여기 포즈가 잡히는 거예요 척추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척추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오버에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되는데 자 백스윙 돌면서 넓게 다시 넓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자 돌면서 뻗고 넓게 다시 넓게 그렇지 지금처럼 과감하게 조금만 더 과감하게 방금 거 동작 되게 좋았거든요 자 돌면서 카메라 쪽으로 뻗어 봐요 스탑 자 그럼 지금 명치가 카메라를 보고 있죠 네. 그럼 여기서 명치가 카메라를 보면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던져질 때 어깨는 그냥 냅둬요 버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돌아가도 되고 안 돌아가도 돼 그냥 얘만 과감하게 돌면 돼자 백스윙 돌면서 넓게 꺾어서 다시 넓게 그렇지! 이번 거를 조금만 더 빠르게 자, 돌면서 길게 다시 넓게 돌고 그렇지! 다시 돌리면서 넓게 그렇지! 이렇게 이러니까 뭔가 돌면서 쫙 던져내는 느낌이 있죠?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자 백스윙 돌면서 넓게 자 넓게 던지면서 회전 그렇지! 조금만 더 허리 회전, 어깨 회전이 아니라 이번에 회전 자체는 좋았는데 너무 어깨 회전이니까 몸이 왼쪽으로 딸려가면서 돌으려고 그래 아이언의 경우에는 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자 백스윙 돌았다가 제자리에서 허리 돌면서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근데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길고 로프트가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치면 공이 안 떠. 그래서 돌면서 넓게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돌면서 넓게 들어와야 돼. 이렇게. 그래야지 공이 뜨면서 가. 우리가 아까 드라이버 처음 칠때 이렇게 쳐버리니까 잘 맞았을 때도 공이 되게 낮게 갔잖아. 그렇다고 이렇게 몸이 우리가 이렇게 딸려가면 안 되고 몸은 최대한 제자리 유지하면서 팔이 다시 넓게 들어오는 거예요, 이렇게. 이것만 기억하고 치면 돼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.